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80번째 에이리스 러브레터 God brings the best out of you. God brings the best out of you. 나를 베스트로 만드시는 분. 나를 베스트로 만드시는 분.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요번 80 벌써 80번째네요 시간이 참 어, 예외 없이 가는 것 같죠 80번째 음,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요번 <웃음> 80번째는 말씀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좀 오락가락했던 것 같은데 어네 어쨌든 또 제가 가장 좀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인 로마서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밑에 그 동영상 설명하는 곳에 제가 이 로마서 12장 1절이 1절부터 2절까지 CV하고 The Message 이두 가지는 현대 구어체 영어로 번역된 영어성경이라고 여러분 혹시 처음 듣는 분이 계시면은 저희가 거의 교과서처럼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그또 메시지 부분을 보면요. 소제목을 소제목부터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Place your life before God. Place your life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당신의 삶을 놓으십시오. 당신의 삶을 두십시오. 이런 의미인데요. 음, take your everyday ordinary ordinary life, your sleeping, eating, going to work and walking around life, and place it before God as an offering. Embracing what God does for you is the best thing you can do for Him. 어 사실 그러니까 한국 말에서는 지금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런, 역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저는, 아, 그니까, CV를 보면 더 이제 이게 좀, CV가 이제 원어, 더 메시지는 느끼시겠지만 약간 의역을 한 것이고요. 요즘 피터스 목사님이, 어, CV는 조금 더 원어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CV에서는 Offer your bodies to him as a living sacrifice Pure and pleasing That's the most sensible way to serve God 너의 몸들을 그분께 as a living sacrifice Living sacrifice가 좀 유명한 표현이죠 산, 재물, 살아있는 재물 굉장히 신기한 표현이기도 한데 어 그것이 가장 센서버 현명한 방법이다 v e 가 신을 섬기는 사실 어 지금 듣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저는 교회 생활을 나름 오래 했지만 깊이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죠 또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할 때또 그런 친구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요 이 거룩한 산재물 깊이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무슨 내가 재물이 되며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음, 근데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제가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라는 제목으로 하고 있는데, 저를 먼저 사랑하셔서 어, 신을 잊고 신을 신에게 무관심하고. 신의 존재를 지워버린 어, 그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피조물인 저를 대신해서 기꺼이 어, 저를 사랑하셔서 제 대신에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던 그 신의 사랑, 신의 아들의 희생을 제가 망각하고 기고만장해서 살 때는 이런 구절이 깊이 구절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교회에서 뭐 학생부 회장을 하건 전도사를 하건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건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제 마음속에 어, 저의 생각들로 가득 차있을 때는 어, 이게 별로 와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그 신의 깊은 사랑을 제가 마음속에 깨닫고 있을 때 어. 아, 신의 사랑이 나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실제적이면서도 진실하고, 와, 이게 진짜 대박이구나. 이게 내 인생의 의미가 되는 게 맞구나. 이런 확신이 들 때, 제가 기꺼이 신을 위해서, 어, 신께서 먼저 저에게 그렇게 저를 사랑하셨듯이, 저도 기쁘게 제 자신의 모든 것을 뭐더 드릴 것이 없나 기쁘게 드리고 싶더라고요. 예. 어,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 그리고 그 상대를 신뢰한다면 어, 그 상대를 위해서 나의 의지와 나의 욕심을 다 죽이고 어, 나를 희생할 수 있겠죠. 마치 죽은 제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수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어, 근데 그더 메시지 번역 보니 또 굉장히 와닿습니다. 요즘 피터슨 그 교수님이자 목사님이 정말 번역을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사실 우리가 뭐 제물을 드리고 제사 문화 옛날에는 그렇지만 지금 저희의 삶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더 와닿는 것은요. 우리 더 메시지 번역본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부분 읽어드리면 Take your everyday ordinary life Take your everyday 당신의 모든 날들 즉 평범한 일상이에요 예, Everyday life 요 ordinary life 뭐 당신이 잘 때나 먹을 때나 going to work, 출근할 때나 뭐 삶의 분주에서 돌아다닐 때나 모든 그 일상을 하나님 앞에 두라는 거죠 as an offering 이게 마치 어, 어떤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어, 희생을 드리는 것, 재물을 드리는 것처럼 어, 그러니까 매 순간을 신과 동행하라는 이야기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일상을 나누고 일상을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예. 결혼하신 분들이 훨씬 더잘 알겠네요 저는 아직 미혼이라서 <웃음> 어, 소망합니다 저도 <웃음> 어, 그 메시지 그 다음 번역본이 Embracing what God does for you is the best thing you can do for Him 참 멋진 표현이에요 신께서 하시는 거를 Embracing이 여러분 정말 껴안는 거예요 예. 껴안아 버리는 것, 얼마나 좋으면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신이 하시는 일들을 embrace 예. 그거를 정말 껴안는 것이 당신이 그분을 위해서 할수 있는 가장 훌륭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저이 말씀을 정말 깊이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제가 또 그렇고요 이 신사크,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 채널을 혹시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어, enjoying God, 신을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왜 가장 중요한 것인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embracing what God does for you is the best thing you can do for Him. 이 구절도 지금 더 메시지의 1절 번역본. 번역된 이 부분도 일맥상통하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이 80번째 러블레터 준비하면서 제가 두 가지 외부의 소스에 큰도움 받았습니다. 미리 밝힐게요. 하나는 요즘에 제가 여러분에 강추드리는 목사님이죠.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그 뉴스 앵커였던 분, 기자였던 분. 그분 설교, 예, 그분 설교, 그분 설교 제가 그 여러분 러브 스토리에다가 예, 오늘 겹치는 부분 제가 좀 많이 배운 부분 깊이 공감한 부분 여러분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퍼왔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분 그 조정윤 목사님의 그이 부분 로마서 12이 부분 설교도 한번 들으시면 큰 제가 그렇게 됐듯이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분이 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어이 예. 설교를 하시면서 사랑한다는 것이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런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프레쉬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분이 기자 출신, 앵커 출신이어서 그런지 아주 똑부러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여러 번을 자꾸 되새겨 생각하게 되고 이번 설교를 듣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랑한다는 것이 비상적인 단순한 그런 감정이 아니다 어 여러분도 좀 신선한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사랑할 때 우리가 상대를 살리고 나도 살리고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근데 상대를 미워할 때는 우리가 서로 죽이고 있잖아요 예, 비생산적이고 즉 미워할 때가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이것이 타락이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 믿음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이 논리적이고, 하면 이렇게 이분이 자신 있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어, 맞나? 신앙이 정말 이성적인가? 아니지 않나? 물론 이성적이지 않는 순간들도 있지만, 어, 좀더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제가 느꼈던 그것을 느낄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매우 그냥... 어, 사실적인 얘기를 하세요. 인간이 생산적이 되고 싶다고 자연을 망치잖아요. 여러분 지구온난화 이런 게큰 문제잖아요. 열대 아마존 우림을 그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힘이 있는 대기업들이 다 망쳐놨잖아요. 뭐 그런 게 한두 가지인가요 여러분. 음,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 생태계를 망치고 결국 인간스스로에게이게 향하는 거잖아요. 그 대가가. 어, 뭐 그분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미국같이 이런 강대국에서 어, 식료품 가격을 어, 농산품 가격을 맞추겠다고 남는 거를 그냥 바다에 갔다가 다 버리고 이런 어,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이게 어떻게 이성적이냐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 어떻게 어 보면 이게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죠. 이 세상에 여러분 뉴스들 저 뉴스를 별로 안 좋아해요. 거기 보면 은 진짜 아주 와닿게 얘기할게요. 웬 또라이들 그리고 정말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사건들 정말 뭐 극악범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음란한 그런 정말 욕정을 채기 우 위해 막 그런 일들 뭐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나요 특히 인터넷뉴스 어느 쪽에 잘못 클릭하면 맨 이런 거만 그냥 예, 이게 이성적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이제 카페라는 이 홍대라는 곳도 참 보면은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망가지기 위해서 젊은 많은 인생들이 밤새 이제 술 먹는 게 제가 볼 때는 홍대 문화예요. 저처럼 이렇게, 낮에 밝을 때 이렇게, 어, 사실, 영업하는 곳들도 물론 있지만, 이 홍대에 제가 한 1년 몇 개월 정도 여기를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뭐, 이쪽에 있는 홍대생들이나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여기는 정말 무슨 유흥주점이라든지, 유흥점이 아니라 포차 이런 게 많고, 예. 그래서 남녀가 정말 밤새도록 그런, 어, 곳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그 어, 그 일상을 나눈다는 것 하다가 예, 또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 어, 그 일상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오늘 제목이 되게 좋죠 메시지의 그 로마서 12장 2절 부분에 보면 어 1절 아까 뒤에 Don't become so well adjusted to your culture that you fit into it without even thinking. 제가 홍대 이런 문화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게 홍대에 오면 뭔가 좀 망가지고 예 단추를 풀고 좀 긴장을 풀고 이러려고 오는 곳인 것 같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예. 그 클럽이라든지 뭐 클럽 가 가지고 뭐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뭐 이러려고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 저도 예. 어느 친구를 쫓아서 나이 들어 갖고 클럽몇번간 적이 있는데 일단 뭐 음악 음악이 광적으로 크고 예. 좀 나이 들어서 가니까 약간 적응을 못해 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제 충분히 경험했으니까 나는 <웃음> 나하고 뭔가 맞는다 이래서 이제 어, 뭐, 그 얘기는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예. 요즘은 아니고요 한참 전이에요. 예. 어, 그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과 동행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문화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홍대 이런 밤새 그런 술 먹고 이런 문화에 제가 뭐, 자, 잘 적응할 필요도 없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도 비생산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날 진짜 강철 체력이 아니면 밤새 술 먹고 그 다음 정상적인 생활도 가능하지 않잖아요 사실 뭐 학생이건 직장인이건 예. 어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instead 아, 1절 2절에서도 instead s 메시지 번역본입니다 fix your attention on God 당신 관심을 신에게 묶어두라는 거죠. You'll be changed from the inside out.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r e a d i l y recognize what he wants from you and quickly respond to it. 예. 그분이 나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긴밀한 관계 아닌가요? 예. 정말 사랑하고 친할 때 상대에게 집중하게 되고 어,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정말 인식을 빨리 하면서 quickly respond to it. 거기에 빨리 반응하게 돼요. 이런 게 사랑의 교감이고 그런 게 아닐까요. 여러분 공감되고 Unlike the culture around you. 당신 주변의 그런 문화 문화는 어떻게 보면 공기와 같다고 하는데 문화와 다르게 Always dragging you down to its level Level of immaturity. Immaturity가 여러분 미성숙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는 우리를 정말 미성숙하게 정말 말초적으로 끌어내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어... God brings the best out of you develops well-formed maturity in you 대조적이죠? 예. 이게 2절, 더 메시지 번역본입니다. 여러분 밑에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 저도 카피해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를 자꾸 우리를 뭔가 미성숙하게 자꾸 끌어내리려고 애쓴다면, 신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로부터 가장 좋은 것들을 꺼내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well-formed maturity in you. 여러분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정말 잘 구성된, 균형 잡힌, w e l l b a l a 균형 잡힌 그런 성숙함을 개발해 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성품이 된다는 의미도 있겠고요. 또이 뒷부분을 볼 때는 신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거든요. 재능 굉장히 blooming, 꽃피게, 활짝 꽃피게 하신다는 거죠. 예,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대기만성의 영어에 late bloomer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late bloomer 예. 나중에 꼽히는 사람이 되기만상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신과 동행하는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어 정말 그매 순간을 우리 Never Stop Praying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사실은 신과 계속 의논하고 신께 상황을 보고 드리고 또 신이 원하시는 것들을 빨리빨리 행하면서 그 피백을 드 자꾸 이렇게 주거니 받고니 이런 최고의 존재와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다면 예,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프로덕티브하고 생산적이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인커리징하고 격려하고 그런 사람이 될수 있을까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뭐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도 이걸 하지만 뭐 날마다 하지는 못하죠. 예, 음, 날마다 할수 있는 이것도 저의 결단과 저의 일상이 된다면, 뭐, 초반부에 제가 초반기에 <웃음> 굉장히 러시를 했죠. 예. 새벽까지 막 하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뭐 후회하지 않는데, 뭐 요즘에 바쁘다는 명목으로 자주는 못하고 있지만, 또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기도해주셔서, 어, 아주 조금이지만, 선한 영향력을 신께서 저의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쉬어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베스트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 제가 가끔 큰 사고를 칠 때가 보면 어 이런 일상을 다 무시해버리고 어 뭔가 대단한 일을 신을 위해서 제가 해보겠다고 예 그럴 때가 항상 어처구니없는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이런 그런 결정들을 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후회할 만한. 물론 신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이따가도 그거를 말씀드리겠지만, 어, 어떻게든 그 저를 또 트레이닝 시키시고 다시 그분께로 이끄시지만, 어, 그니까 저의 그런 헛발질이 크면 클수록 신의 가르친 걸 레슨이 정말 분명하고 큰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자신있게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어쨌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께서 우리의 베스트를 꺼내는 방법은 참매 순간의 일상이라는 훈련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있는 곳, 때로는 우리가 원해서 있는 곳 때로는 원치 않게 있는 곳 때로는 둘다 우리의 일상에서 훈련이라면 훈련, 연습이란 연습 동행이라면 동행, 이러한 매순간을 통해서, 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면, 신께 집중하면 그분의 사랑의 본, 거기에 우리가 정말 매혹되고 심취해서 그 발걸음을 우리도 쫓아갈 수 있다면, 내가 슈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나의 의지와 욕심을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그 신의 리드, 리딩을 즐기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전 그럴 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그분을 신뢰하니까요 물론 때로는 정말 피 눈물이 나올 만큼 힘든 동행일 때가 있고 그분을 팔로우, 쫓아가는 것이 정말 그 저의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저도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가장 잘 아시고 만드신 그 분이시라면, 신이 그런 존재시라면 또 저의 약함을 아시고 제가 이제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싶을 때면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또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어, 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그분과 끊임없이 동행한다는 거 일상을 나누고 일상에서 정말 그분과 주거니 바거니 한다는 거 이게 그분께서 우리를 우리의 베스트를 우리 안에는 최고의 퀄러리를 끄집어내는 방법이심이 분명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열례행사나 원래 예, 행사 뭐 주간 업무처럼 우리가 대단한 일을 폼 잡고 해서 베스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뭐 드리고 싶네요 예. 오늘 마지막 부분은 제가 그 처음에 두 가지 이거를 준비하게 된 소스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는 이제 주정 목사님의 그 제가 그런 설교고 또 하나는 어또 하나는 똑바로 앉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어 제가 다리가 아파서 스툴에 발을 걸치고 했는데 어 웨이 메이커라는 여러분 이것도 제가 러브송에다가 어 이거 지지스 이미지라는 미국의 그 찬양 단체인 것 같은데 거기 굉장히 이게 파워풀하고 이제 교회에서는 어노인티드 하다고 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 그런 거인 것 같아서 퍼왔습니다 여러분도 꼭 들어보시고 제가 우리 젊은 예배 학생들에게는 추석 선물이라고 돈을 보낸 게 아니라 이 찬양 이 유튜브 예, 링크를 보냈습니다 사실 저에게 정말 인생 찬양 중에 어~ 한국으로 자리를 할것 같아요 저에게 뭐~ 자세한 얘기를 제가 드리긴 그렇지만 좀 굉장히 좀 신비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예 신비한 체험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이야기하던 그런 맥락에서 저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뭐~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 향기에 부딪혔을 때 제가 이 찬양을 듣게 되었는데 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그냥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가장 많이 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보인 것 같아요 어, 좀놀랬어요아 내가 이렇게까지 울수 있구나 예. 어, 왜 울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겠지만 그것은 비밀로 뭐 여러가지 일들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 계속 이렇게 쌓여 오다가 뭔가 이렇게 땜에 무슨 틈이 생겼다 그럴까요? 뭐가 무너지면서 이 뚝이 막 무너져서 물이 터져 나오듯이 제가 그런 어 아마 여러분도 특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런 크리스천 분들은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뭐 있을 텐데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좀 그런 순간 중에 한번 가졌던 것 같고요. 여기 찬양이 참또 우리 조정용 목사님 아까 그 설교와 맞물려서 굉장히 큰 강력한 인사이트를 주었습니다. 예. 이 거기 보면 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네이처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고백하는 거예요. 예, 신께. 어, Waymaker이시고 길을 만드는 분이시고 이게 사실 한국말 번역도 그렇지만 영어가 있겠죠 원어가 훨씬 사는 그런 곡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Miracle Worker 기적을 행하는 분 Promise Keeper 약속을 지키는 분그 다음에 Light in the Darkness 어둠에 빛이 되시는 분 That is who you are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That is who you are. 그게 바로 당신. 이거를 정말 끊임없이, 특히 제가 이제 링크한 거기는 한 30분가량을 회중들과 그 차량 리딩팀이 이거를 계속 고백합니다. 어, 무슨 뭐 멜로디가 굉장히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 확실히 느껴지는 거는, 어, 신이 정말 존재하신다면 이 고백을 듣고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그게 저는 굉장히 일단 좋았어요 예. 신이 정말 귀족을 일으키는 분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사막에 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모든 인간과 인간들과는 다른 레벨이세요 진짜 그러니까 신은 이런 신의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기뻐하는 거를 정말 이걸 인정하는 거를 온 마음을 다해서 또는 때로 이런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를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 팀이, 그 회중들이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Even when I don't feel it. Even when I don't see it. 내가 느끼지 못하는 때조차도 내가 보지 못하는 순간조차도 You are working. 당신은 일하고 계십니다. You never stop working. 당신은 결코 일하는 것을 중지하지 않으십니다. 어,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조정희 목사님 설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는 사실 아주 제가 와닿게 얘기하면 서로한테 이미 꽂힌 거잖아요. 서로가 이미 좋은 거잖아요. 이미 멋진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 사랑하는 관계에서 가장 좋은 상대를 기쁘게 하는 거는 당신이 나의 사랑이다 이거보다 깊은 얘기가 있을까요 당신이 나의 유일한 사랑이다 예. 아마 사랑하는 관계에서 늘 들어도 좋은 얘기 특히 내가 뭐 힘든 순간에도 그런 거일것 같아요 어 내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을 것이다 나를 나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일하고 있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깊은 신뢰이고 안정감을 줄까요 예. 그런데 이제 음,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상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치고 날마다 예. 어, 저 사람이 날 사랑할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런 굉장히 불안감 속에서 정말 자신을 때로는 정말 채찍질 하면서 학대하면서, 예, 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율법주의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오히려 그, 어, 신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들 때가 저도 아까 오늘 제목처럼 Living Sacrifice 예, 살아있지만 죽은 재물처럼 그분의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저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를 드리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일들에 예. 그런데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해서 그분의 인정을 받아야지 이런 제가 그런 어떤 마인드셋이 될 때는 정말 피곤한 거예요. 아이 정도면 만족하셨을까? 이 정도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예. 무슨 얘이인지좀 아실 것도 같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 그 찬양도 꼭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 이런 좀 임팩트 있는 찬양 굉장히 가사가 이런 성경적이고 이런 신의 속성에 대해서 집중하는, 막 우리의 그런, 막, 어려운 상황에 울고 짜고 이런 것보다는, 신의 n 이 t 신의 속성,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우리가, 어, 쉴수 있는, 그러한 것을 선포하는 찬양곡,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실. 뭐, 스케일도 큰 것도 있지만, 뭐, 연주가 훌륭하다면 저 좋겠지만, 일단 그런 거부가적이고 일단 메시지가 그런 곡들, 예. 그 곡이 보니까 2천, 거의 600만 조회수로 가는 게, 저도 진짜 그 찬양을 원곡 그 집회 영상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가 최고로 롯었다는 때한 진짜 두세 시간 켜놓고 제가 계속 이렇게 기도도 하고 좀 오래간만에 개인 부흥회를 예 리바이벌을 가진 것 같아요 예. 혹시 여러분들도 뭔가 어, 마음이 답답하고 신의 사랑이 신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계시다면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링크해놓은 조정민 목사님의 설교 로마서 12장 그리고 웨이메이커라는 그 찬양도 제가 강추를 드립니다 음 사실 저는 어 나이가 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적건 만공 간에 이렇게 증거하는 어떤 그분의 evidence, 증거, witness, 증인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어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설교는 잘 정말 하나님에게 의신 진심으로 드려진 아름다운 찬양곡 하나와 같다는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설교자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중간에 메신저가 필요 없잖아요. 바로 다이렉트로 그 신, 신을 만날 수 있고, 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대신에 또 찬양은 계속 있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이 찬양도 들으면서, 아, 또 악기를 또 연습해보고 싶고, 전자기타를 연습해보고 싶고, 어, 지금 저쪽에 보이지만 방치되어 있는 건반을 또 쳐보고 싶고, 이런. 또 욕구가 좀 생겼는데 뭐저희 일상에 이것을 과연 넣어서 얼마나 하고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예. 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밑에 뭐 여러가지 뭐 개인적인 걸 썼는데 좀 창피해서 이런 얘기 못하겠고 <웃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34분이나 했네요 예. 어, 예, 저를 위해서 꼭 저희 일상이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드리는 저부터 사실은 일상에서 저희 베스트를 트레이닝해 가시는 어, 신과 동행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를 그, 그분의 사랑 가운데 저를 기꺼이 던질 수 있는 l 빙 v i n g s a 가 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개월전 기도 중이 있는 분들은 또 저한테 카톡이나 뭐, 이렇게 뭐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저도 열심히 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땡큐. 땡큐 썸 h